삶에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잘 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략 컨설턴트로서 일하면서 저희가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또 많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좋은 매트리스를 찾으려고 돌아보다 보니까 가격이 싼 매트리스를 사자니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매트리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프로젝트 슬립은 양면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머리 타겟인 그 20, 30대 싱글 가구들에게 광고를 정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전통적인 미디어들,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타겟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분들한테만 광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채널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에서 봐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접하게 됐는데 저희는 어, 보다 정교한 타겟팅을 위해서 수면에 그리고 숙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중에 ASMR 트렌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ASMR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SMR 영상 앞에 저희의 광고 영상을 틈으로써 수면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한테 저희의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요. 굉장히 핏이 좋은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나서 매출로는 73% 정도 증가를 했고요. 디자인 배어 혹은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어 유튜브 광고 보고서 유튜브 영상 보고서 찾아왔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정말 실제 하는 사람들이구나 저희가 맞는 고객들한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